근데, 음. 제가 제빵점에서도 거품이 있는 게 많대요. 아, 이거 거품이 먹고 있어, 거품 먹고 있어, 지금. 무데이크보다 반데이크다. 저 이렇게 리뷰를. <웃음> <놀람> 뭐야, 이 짜고 친 듯한 앵글은 어, 금요일이니까. 저희 저희 상인사이에요 금요일에는 정원이한테 빌려줬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본 주인이 본인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화 아니에요. 대표, 아직, 아직 대표 아직, 이사시기 때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제 주인은 음.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한 요일만 이렇게 점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 그 말라겠지. 아니 아니 아니. 속담 말이 있다고요 그냥 전자 알려준 거예요. 속담 나중에 우리말 나들이가 아니라 속담 말 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웃음> 잘할 수 있지. 주연이 왜 이렇게 졸려. 배고프대. 주연 배고파? 당 혹시 당 떨어져요? 아. 당떨 당떨 당떨 당떨. 어! 어제 마태가 뭐 주주 내기 쳤는데 흑기사로 케이크 사온다 했데? 보세요. 사왔습니다. 와! 얼마였어요? 비싸요. 얼마? 얼마였더라? 하여튼 상상 이상이한 8만원 하는거아니야 진짜 걸 거예요? 누, 누, 누 케이크인가 먹을 거예요? 어? 뭐요?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누 데이크, 누 데이크? <웃음> 이걸 내가 진짜 먹어보네. 두개다 꺼내, 하나만 꺼내요? 둘다 꺼내요. 와! 어, 아이폰 영어로? 나이 오! 포크는 영어로? 포크! 오! 음. 영어 잘할 케이크는 영어로? 케이크! 오! 영어 잘 한다니 우와 헐 뭐야? 이거 흑인지 아니지? 야 아, 이거 흑인지 아니지 진짜 자 케이크고요 어, 뭐야 이거 라고 어. 생각하시겠죠? 되게 예쁘지요?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이거 뭐 먹... 이거 잘못 만들어서 깜빡한 거 아니야? 야 설마... <웃음> 아니 이거 위에 올리는 거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매력 있지 않아? 되게 예쁘지 않아? 오 어, 예쁘다 어. 이거 오레오 같아 안에가 아, 아. 분명히 약간 크림 같은 걸 거야 그지? 난 밑에 음. 감각을 잃었어 이것도 너무 예쁘고 뭐가 이쁘다고요? 난 진짜 뭐 그라데이션 이렇게 되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초천 원에 천 원이에요. 그럼 네. 내 여자친구가 스물아홉 살이다. 음. 그럼 만천 원이죠? 알지? 만천 원이죠 만천 원. 약간 되게 도전적인 케이크를 만드는 내구나 네. 올리브. 올리브. 저게 올리브인 거같요 올리브네. 콜로세오아콜로세오 아, 올리브. 느낌의. 자. 그냥 콜로세움이랑 합친 말 같아요. 콜로세 h i m e r 이 t 오 i l Coloseum. Somebody, Oreo, 그죠 그죠. but I'm going to go. I am Oreo c r e a m 요 g o o 요 job, good job. Good job. g o o 특이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 있으면 식욕을 좀감퇴시키거든 근데 이거 일단 식욕이 생긴 세계를 색깔은, 색깔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기에 되게, 어 되게 불편하지 않은 거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런 미적 감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 맞아. 같은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g r 인스타 n s 진짜 싫어 a m Instagram, i n 고 t a g r a m i 맞아 t a g r a m Instagram, 아 맞아 t a g r a m Instagram, Instagram, 그 값을 하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음. 그래. 그래. 조금만 이렇게 벌려야지 오케이 어때요? 뭐가 들어있어? 어? 치즈? 궁금해 뭐이상하게 들어있는데? 우와, 우와! 뭐야? 우와! 꾸덕꾸덕한 느낌의 케이크 맛이 날것같아데 맛있어 보여요! 먹어보고 싶어요! 우와! 뭐야! 아 와...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언제나 보다 부드럽나 보네? 딱딱해? 어 <웃음> 네! 바, 내가 봤을 땐 바깥쪽은 좀 딱딱한 것 아, 느낌인가? 타 아, 아, 그래서 약간 크림 얹어서 먹는 느낌? 음. 아 이렇게... 아... 아. 이런 느낌입니다 안에 어, 엄청 부드럽겠다 이거는 어. 이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냥 빵, 우유, 크림 이런 거 아니야? 궁금해요 먹어볼까요? 그런데 케이크 5만 원 쓰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일까? 부자들 어, 예쁘살리치도 별로... 아니야 리치 난 뚜레쥬르 가가지고 나는 뚜레쥬로 가 가지고 16,000원짜리 케이크 쓰고 있는데 나는 3,200원짜리 조아케이크 근데 이거 말고도 인스타 카페 같은 데 가면 5만 원하는데 많잖아 그래? 아니 우리나라 빵값이 거품이에요. 응. 우리나라가 빵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네, 알죠? 네. 그란당 제일 비싸요. 네. 근데 이 빵이 제일 비싼 이유가 뭘까요, 간편하다 먹기가. 땡 틀렸죠. 이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밀지잘안 나요. 음 응. 농사 때문에 밀지않안 나서 뭐 그렇다 아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본도 밀지잘안 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바다, 생면이 바다에서 그런가? 아니, 수입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어, 안 나서 근데 어. 일본도 사실 수입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 아. 근데 일본은 우리만큼 비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아, 아. 이게 왜 비싸냐면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 빵을 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 아. 우리는 제가 제빵점을 사잖아요 아, 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완성된 빵을 사는 거야, 실례적으로 아 그래서 빵 단가가 싸고 우리나라는 제가 제빵점에서 구매해서 많이 비싼 거래요, 음 공개적으로 음 근데 제가 제빵점에서도 고품이 있는 게맞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제가 제빵 맛은 더비싸잖 그건도 아니래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품이 좀 많아요 빵에 음... 이게 이 바로 거품 그 자체될까? 뭐 많아요? 빵에 거품이 먹고 있잖아 거품 먹고 있잖아 음... 뭐, 맛, 맛 없어? 어때? 맛이? 무슨 맛이야? 뭐 들어있어? 음... 약간 한국, 저, 토종 케이크 같은 느낌? 내가 <웃음> <웃음> <나> 먹어볼게 <웃음> 그치? 감격이 맛있다 이게 무슨 왜 맛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검정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곡식 같아요 좀 신데요? 응 뭔가 쉬워요. 그신 부분이 있어. 아니 비신대. 진짜 올리브가 들어한것 같지 않아? 어. 음. 음. 올리브 맛이야 이거. 그리고 씹히는 게 있지 않아? 응, 올리브네. 올리브 검은색이 올리브네. 올리브 어, 맛이야. 올리브야, 올리브야. 밖에 크림은 흑임자고 안에 까만색 올리브. 저는 먹을만한데 이가 이렇게 주고 이거, 이거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나, 피자를 나. 세 판에 먹을래요. 좀 애매하다? 전 나, 약간 음. 그런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올리브 케이크를 먹어본 적 없잖아요 살면서.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음. 거부 반응이 있는 걸 아, 수도 있어요. 나, 나, 마치 맞아. 그런 거죠. 우리 음. 옛날에. 짜자는 무조건 도우, 토마토, 치즈잖아요 어. 근데 초코피자 유명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은 안 했어요, 지금 어, 근데 음. 여러 가지가 CP이다 보니까 난 케이크에 그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서 좀 당황스러워요 달달한 그런 맛이 하나도 안 음. 나고 조금조금씩 먹으면 그 쟤네 본연의 맛이 껴지는데한 음. 번에 먹으면 무슨 맛인지 음.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가끔씩 케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와구마구 음.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때 음. 약간 조금 음. 힘들어요, 음. 힘들지 힘들지 그럼 다음 걸로 이거 콜로 새우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웃음> 근데 얘는 또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레오면 얘는 맛있을 것 같지? 오레오면 맛이 없을 수가 맞아, 없지? 오데오를 5만원치 사면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건 그럴 <웃음> 수 있지 음. 근데 튜즈맛이 음. 되게 진하게 느껴지는 오레오 맞아 맞아 음, 오레오 크림이 아니네. 음, 음. 요거 딱딱한 부분이 오레오 느낌이 확 음. 나고. 음. 아니면 치즈랑 오레오 이렇게... 안에 크림이랑 음. 섞은 거. 같아 음. 음. 그래서 그 크림 치즈 맛이 되게 음. 강하게. 음. 얘보단 얘가 훨씬 훨씬 나, 나 훨씬 거. 나. 저 뭐는 모르겠어요. 어, 훨씬 나은데 저는 안사 먹을 거 같아요 5만 원 주고. 난그 차라리 그 유명한 오레오 <웃음> 케이크 있잖아. 아이스박스. 어어 어. 어 써? 어. 써? 차라리 어. 그거 사 먹어. 어몇 개에 삼만 원이잖그한 판에. 그러니까. 음. 아 그래? 응. 음. 아, 이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술적인 음. 감각이 없잖아요. 음. 이걸 만드시는 파티셰 분들은 예술적인 감각을 불태워서 그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여기 카페가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도산공원에 있지 않아요? 네, 아주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값이랑 건물 인테리어비 다까지 포함어 있겠죠. 음. 잠깐만. 이거 혼자 먹으면 솔직히 저좀 저, 저, 최악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각각 이건 올리버가 있으니까 와인이랑 어느 정도 같이 아 먹으면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같이 먹으면 진짜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참돔 시키면 소주랑 먹으면 맛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 지금 계속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어. 안에 어어, 크림. 어, 어, 맞아, 맞아. 안에 크림 되게 맛있어. 비싼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가 왠지? 뭐라 생각해요? 전 디자이너의 노고라 좋겠어요. 아, 저는, 저는 재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거 막 리사이클 이런 거 적어놓고 한거 보면 리사이클. 그런 맛이 찍것 같아. 요 네. 맛이 그렇게 네. 훌륭하진 않다. 저희가 입이 짠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인스타 좋아한다 그러면 한 번씩 떼어볼 만한거 인정 거. 응. 인정 인정 그게 아니다 움지도 안할것 같아 절대 응. 근데 나는 이거는 누가 가격 안 알려주고 그냥 네? 만약에 생선물을 생선 일 줬을 때 아, 먹으면은 아. 맛있게 먹었을 거 같아 맞아 응. 이거 어, 생일이에요? 응. 아니너 어, 생일 언제지? 8월 21일 어, 생일이네 제가 겉에 갖고 출일할 거예요 출발할 거예요 출발할 거예요 생일 때찜 찜찜 찜찜 찜찜 찜찜 찜찜 찜이 찜찜 찜찜 찜 <웃음> <웃음> 생일 생일 받기 싫은데 케이. 뭐뭐 하고 싶어요 생일 때? 어 저는 그냥 뭐다 같이 여행 한번. 여행 한번. 그즈음에. 잠시만. 세여, 세여친, 여친이랑? <웃음> 아니 우리 생고했다니까 여친이 여행 가고 싶긴 하다. 갔다 왔잖아. <웃음> 유진이랑 좋아요. 단둘이? <웃음> 너도 있었잖아. 맞아요. <웃음> <웃음> 쓰리쓰리쓰리스 <웃음> <웃음> 아니 쓰리스에서 시우즈가 끝나면 안 돼요. 스리. 쓰리스리 나와야지. 아니야, 아니 스리하고 시우즈. 스리시. 아무말이야. 아, 아 그럼 주주 소원 이제 들어줘야겠잖아요. 맞아. 어 음. 맞아. 머스키지? 그래. 아이디어 좀 줘봐. 주주 빙고 러브체어 써보기. 어? 컬. 진짜 가능? 근데 내 소환인데 빙고는 음, 데, 왜 좋아할걸? 빙고나보상이 행거 좋아할걸? 아 그러니까 주주가 근데 지금 숙박접 귀찮거든요. 그래서 대신 숙박왕. 대신지금. <웃음> 아, 아, <웃음> 김주주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 로봇 테어 있는 완전 그그 <웃음> 위한 그 호텔을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웃음> 아, 어떡해? 빙고랑 같이. 아 철지 형이랑 거기 가면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대 됩니다. <웃음> <골? 웃음> 오케이 골. 오케이. 누데이크보다 안데이크다. 신노비야. <웃음> 아 뭔가 뭔가 결론을 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크림은 맛있는데? 많이 라어음 많이 그럼 맛있죠? 아 이거 맛있어! 맛있긴 해 이거! 음.